너도 피탈 수 있어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, 제발. 자, 여러분들 오랜만에 Let's Get It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Let's Go, Get It. 자, 좌프랑키 우주로. 자, 자, 한 친구씩 보겠습니다. 자, 상디 상디 여러분 지금 원작에서 상디 미쳤죠? 겁나 세죠? 오, <웃음> 류피가 와, 류피가 한큐에 뜨죠. 자, 여러분들 류피가 한큐에 떠요. 오, 류피가 한큐에 떠버리네. 미쳤다, 류피가 왜 한큐에 뜨지? 와, 소공한데네 오, 뭔가 오늘 조금 될것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류피가 한큐에 뜨는 거 보면? 이따가 확정으로 하나하면은 뉴피는 그러면은 일단 70각은 잡는거잖아요 와 여러분들 뉴피를 한큐에 내려갑니다 와... 오늘 좀 되는 날 느낌이 있는데? 와 뉴피를 한큐에 가져가네 자 계속 가볼게요 이게 또유튜버가또 방송을 안해주니까 뭔가 조금 반당해서 아쉬워했나? Nope. 자 상디상디 상디. 자 각성상디 나오면 장난 아닐 것 같죠? 자, 요상, 요상. 자, 프로, 오비. 자, 우소우소 우소. 자, 우소뿡우소뿡 자, 커비, 커비. 자, 하치, 하치. 자, 하치, 하치. 하치, 하치, 내벨1 0 찍겠네. 자, 시기, 시기, 타, 시기. 어우, 류피가 1회차에 떠버려요. 이럴 때는요, 여러분. 어, 자, 서비스 티켓 하나 받구요. 이럴 때는. 바로 돌리면 안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똥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흡을 잠깐 골라줘야돼요 우리 루키 의적단의열번째 멤버 마토마토 마토, 야마토를 만나러 렛츠고 자 좌나미 우상디 제르마 슈트입고 각성한 우상디 자 황금깃발 왔습니다자자 간다간다 야마토 잡으러 간다 야마토 공격수라고 들었어요 득점자 같은 공격수라고 들었어요 자 버디버디 캐버디 우리 시절에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알사람은 안다는 버디버디 자 요상요상 자 야마토는 루피 해적단의 열번째 멤버 네피셜로는 거의 확정이죠 자 로빈로빈 로빈. 자 메포 메포 자! 방어형이 나왔는데 또 쓰잘데기 없이 이거 뭐야 이거? 와노쿠디 아! 봄키치 와노쿠디 <웃음> 봄키치 아, 이런 캐릭터좀 안냈으면 좋겠어 모건모건 모건. 자, 그마그마 히그마 해적왕 골드로저 산저왕 히그마 산이냐 바다냐 자, 제프제프 아, 이건 망했다 딱 봐도 망했어 이거 자 상디 상디 아이, 망했네. 아 망했네 아한눈까려게 씨. 자 현재 100개 현재 100개 썼습니다 여러분 현재 100개 그래서 3회차를 가지 3회차를 레츠고 자어 뭔가 화면이 블링블링한게 될거 같죠 자 간다 간다 자 하지하지, 자 랑키 랑키 프랑키, 자 초파 초파, 자 공격수, 야마토, 아이씨 기쁘네아태형이 비슷한 쏘았네 이거 씨, 아, 아이씨, 세형이 비슷해서 깜빡 속았네, 아, 씨, 싸인게 기이네 애매한 거 나왔을 때는 아이스키크 뭐야 육성이야 오성 오성 나왔나 보네 자키아 일단은 5회차까지 이제는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자 논스톱으로 갑니다 5회차까지 60분 6자 좌남이 우우소안볼 거야 자축 구소부속. 로빈로빈. 구소부소 아, 방어형이야. 오! 류피! 류피! 자, 여러분, 류피가 두 개나 떴네요. 류, 류피가 사실은, 와노쿠니에서 카이도한테 일단 두번 나가 떨어졌거든? 두번 나가 떨어지고, 그래서 이 류피가 방어형으로 나온 거예요, 사실은. 여러분. 그래서 류피가 방어용인데는 이제 몸빵이 한몫했다 왜냐면 카이도한테 이미 두 번이나 나가 떨어졌다 자 계속 갑니다 아, 류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류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좋은거 뜰것 같기는 한데 네그래 출발해보겠습니다. 오 e t 렛츠고 Let's go! Let's go! 자, 원, 투, Let's go! l e o Let's o t s g e e Let's go! 나올줄 알았는데 만오픈이 오로비가 나와버리죠 아씨 나도 나오는줄 알고 깜짝 놀랐어 초반부터 득점자 꽂아버리겠네 아 극혐 뛰죠 자 여러분 계속 갑니다 아 요빈 파티일거 같은데 왠지 미스 웬즈데이 자 긴긴 자 쿠로 오비 크로크로 캡틴 크로우. 자 우소우소. 아울러는 다소 속이는 나오지, 다소 속이는 수업이었요 소비 우소우소. 근데 요즘 원바로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부담감은 확실히 덜하네요. 부담감이 좀 덜해요. 시기시기 사시기 아, 이러면. 그러면 사상식인데 채널식으로는. 일단 가겠습니다 출발 자 좌나미 우초파 자 스파이 색깔 안보.. 아 빨간색이네 아이 건뜨 뛰는가 그랬네 아이 이게 뭐야 어우 이게 뭔가요 여러분 어 진짜 이러고 나오면 보통 다음에 잘 나와 자 갑니다